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여 공기 부여를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보니 경험이 많은 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저희 집 김장 김장 날이여가지고 안녕하습니 네, 이거 새로운 백팩인데 마음에 들어요. 엄청 가벼워서 안맨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겁아 155. 무슨 일이야? 155예요? 못 끼고 <키고> 있네. <웃음> 아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뭐그못 끼고 있네 몰라 못 끼고 있네 필담으로 써줘야 되나? 아 그래서 이걸 한다 했구나. 걸 연출을. 엄마 지금 나 이러고 있는 거야? 머리에 이거를 써야지 머리 머리카락 들어가. 또 오늘 우리 집에 먹을 거 아니야? 형이 팔중저팔 이거 다 묻는데? 전혀 일, 일할 준비는 안 돼있고 찍을 때딱 어. 어. 됐어 딱 지금. 아, 자김장사님이요 아, 김치도 보나마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떻게 마지막 거가 잘못이아 우리 회원이가 제일 힘들었을 거야 견뎌지도 아. 않았데 <웃음> 아, 마지막 김치. 에서 들려오 자. 아, 그럼 여기서 뭐는 거야? 응? 먹나먹나 발로 하나 잡아야 돼. 발로 하나. 아소가 음, 음. 안에 있던 멜이 올라와서 고 나한테 거야. 음. 그래서 히 받았지. 잘못 건데 할수 있는 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삼성화재에다 이제 넘기는 거지. 널 가게 아니라서. 그니까 아까 아, 이게 현주의거 아니야? 이거 너네 거지 현주야. 아, <목소리> <목소리> <웃음> 나 뜨겁지 않니? 저기만 닦아. 모자를 그냥 쑥을. 미쳤나봐. <웃음> 뭐야? 왜 여기다 둔 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알린인데 아 이거 스타일 핏은 다 좋은데 잉크가 너무 빨리 달아가지고 케이크이걸 먹고 싶다. 아나 이거만큼 맛있는 케이크를 못 봤어. 그래? 오 응. 케이크로 먹자, 아 뭐. 식접 가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이렇게 입고 갑니다.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아, 애들이. 음르 손손손손 해줘 손손 대박 아쉽다 제가 시즌 5을 끝내놓고 여기서 너무 많은 영감을받아놓고 이번에 새해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떠나갈 사람아 어, 저는 오늘 동료 장학이고요. 어, 동료 선생님들한테 이제 수업을 공개하는 날이라서 조금 일찍 가서 뭐 준비는 다 해놨지만 그래도 일찍 가려고요. 안녕하겠습니롱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제가 원래 문학 읽기를 좋아하는데 뭔가 재미로 읽는 것도 좋지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독서가 요즘에는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딱그제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추천. 근데, 네, 아, 동료장을 잘 맞췄고요. 아무도 안 들어오신다고 했었는데,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부담이 적어서 너무 좋았어요. 1학기 때 동료장은 진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덕분에 진짜 아이들 중심으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학기 때도 오늘은 도서관에서 신간이 나와서 읽 제가 신청했던 책들 중에 읽고 싶던 거 웰싱킹이랑 독지 빌렸어요 짜잔 이거는 무탠다들 기본으로 입을 어, 이너 폴라티를 샀어요. 제가 블레이저가 좀 오버핏으로 사고 싶었는데 다 정핏밖에 없어서 오버핏이 되는 울 블레이저를 샀어요. 겨울이니까 울로다가. 거의 무슨 아빠 옷을 입은 것 마냥 그런 크기인데요? 헉, 해보다 크다. 아러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월급이 들어온 날이에요. 지금 반납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방이 무겁고요. 퇴근 어제 연수할때 받은건데 퇴근하면서 지은쌤한테 받은게 있어서 지은쌤 나눠주러 갈려 들려줘 음. 언니 저번 브이로그에 언니 이거 화산하는거 나온거 알아? <웃음> 언니 나왔어. 아 봐야겠다 나 여기 뭐지? 주말에 어. 그 동료 자랑 괜히 아, 별것도 아니고 떨려 떨리... 다나 아직 터뜨왔나 봐. 말했 언니 이제 귀여워 완전 귀여워 떨망 떨망 <웃음> 우리 방 아직 없는데 응 그런 사 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게 척추는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호흡을 하나고요. 음. 아 두부 오늘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웃음> 너무 맛있었어. 완전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씁스루지아 그런가? 나는 오히려 달아. 아, 진짜? 응. 그 윤식당 섬도 들어가고 거기는 발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하고 근데 거기서 좀 오래 있게. 거? 입술 저.. 온.. 그.. 야채 마음껏 먹을 수있겠다 그게.. 커.. 음. 커.. 커.. 커.. 커.. 커.. 것 중에. 커.. 커.. 커.. 커.. 오... 그럼 그장 사람이 또 바로 찾나오고그장 사람이 또파로져 나가고 왜내 사람 진작하지 못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사에 대해서 합니다. 이름이 류가 정확한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정상에 다트 아니 아니 땅콩 그렇다. 아니야. 어떻는 그때 먹었잖아. 무지 혹은 이렇게 줄이 가 있는 이런 노트를 사서 씁니다 그리고 이 노트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제 취향이에요